일어어일 r 이런, y 이다게 일찍 일어났어? 귀신이다 <웃음> 좋아 좋아 너무 일찍 왔어 2시부터인데 이게 다 나갈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거 말고 알밤도 있어요 여기 알밤도 같이 이제 굽고 하려고 해요 기계도 보시면 이렇게 준비돼 있고 많이 와야 되는데 아 너무 좋은데 그만 자네 그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된다 뭐 할까? 아... <목소리가> <어휴 뭐야>. 감사합니다. <목소리가> 아... 네... 맛있게 드세요 아무도 이 안하고 자기 혼자 고구마 꾸었다고 봐 아... <목소리가> 누구누구 누구누구 형이 누구야? <목소리가 목소리도> 나? <목소리가> 나? <목소리가> 사실이잖아 <목소리가> 이제 내 영상에는 내가 혼자 꾸었다고 그래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고구마 사실 3,000원입니다. 3,000원인데 제가 잔돈이 없어요. 아, <웃음>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<웃음> 아, 이게 누구신가요? 포리얼 님이. 아, 네. 저 힘들게 아침부터 지금 고구마 굽고 있는데 제 소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니까 이 보드 있잖아요, 보드. 보드. 그 우리 유명 유튜버 분들만 탈수있다면그 아, 아, 전동 전동 보드를 제가 오늘 타러 가보겠습니다 한번 또 테스트 겸 제가 한번 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험 처리 안 됩니다. 아, 여기서 너무 됐어야 돼. 난말말 so chess it with me t a l k i n to the night n t the morning building cat mystery o t n a n to g 본게아니 갑수기 갑자기 갑자기 갑자기 자장지자기 갑자기 좋은 행사에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 소감한 번은또 아, 너무... 카메라 앞에서 말을 잘못다고 아, 아, 오늘 너무너무 너무 재밌었고 너무 뜻깊은 아, 행사였고 너무 좋았어요 아, 오늘 아, 이 기획을 아, 해주셔서 그치?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아이고야 네. 이야 아, 카메라, 카메라가 몇대야 So just s 내 가게가 어디 있지 어디 인지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일할 가게가 들어올 위치가 바로 이곳이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에요 새롭게 일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뭐라 그러지? 긴장이 되고 두근거리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런 두근거리는 긴장감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이 놀러가는 그 기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놀러가는 기분이나 새롭게 일을 시작하는 그 기분이나 일할 환경은 참 좋아 내가 언제 죽기 전에 이런 그렇죠? SRT역 이런 데서 일을 해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? 이제 영혼을 불사지러서 일을 한 일만 남았습니다